그리운 스타들의 근황을 전하는 코너. 그 스타가 궁금하다. 오늘은 2000년대 초반 한 노래로 대중의 심금을 울렸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동크라이라 노래를 모르신다는 거는 참잘안 해. 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보냈다는 거야. 궈니가 동크라이를 처음 듣고 웃었어요. 얘 황당하네 이걸 어떻게 불러 봐. 이랬거든요. 그 시절 전국 노래방에서 가창 대결을 일으켰던 주인공 더 크로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더 크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2003년, 돈크라이라는 데뷔곡이자 타이틀곡을 들고 처음 대중과 만났던 록밴드더 크로스. 어느덧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돈크라이는 후렴구만 들어도 누구나 떼창이 가능한 불멸의 히트곡인데요. 동크라이는 처음에 이제 혁권이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썼던 노래고 막상 써놓고 나니까 이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판타지 속에 있는 노래다 라고 생각했는데 스무살이 돼서 혁권이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 혁권이가 동크라이를 처음 듣고 웃었어요 얘 황당하네 이걸 어떻게 불러가 이랬거든요 저희 얼굴도 색감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얼굴을 그렇게 수정해주지도 않았고 <웃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죠 우리 한 번에 인식시켜야 돼요. 김여권 씨의 시원시원한 샤우팅 창법 덕분에 대중에게 각인된 더 크로스. 하지만 명성에 비해 상업적인 성과는 미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노래가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CD를 샀겠지만 딱 저희가 데뷔했을 때부터 그런 P2P라든지 불법 이제 다운로드 이한기 1년 전부터. 그렇죠. 그게 CD 만장이면 1월 10, 10만장이면 10억, 100만장이면 100억이던 시대예요 가수가 어느 정도 알리면 그렇게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을 텐데, 그건 너무 처절하게 끝나버린 거죠. 망하면서, 그 상업적인 실패를 하면서, 뭐, 협관이랑 회사랑 이제 결별을 하고, 회사에서 이제 저는 계약을 안 풀어주고, 또더 크로스 앨범을 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랑 되면되면할 수밖에 없죠. 협관이랑. 서로의 사정 때문에 잠시 멀어질 뻔했던 두 친구의 사이는 운명처럼 딱 맞아떨어진 이때 날짜로 다시 가까워졌죠.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술 한잔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때 날짜가 같더라 라는 게 되게 이게 참. 네, 그건, 그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군대 갔다 와서도 우리가 마음이 맞으면 그때 다시 해보자. 어. 그렇게 하고 저는 어, 공수부대에 갔고 어, 다녀와서 다시 응원을 어, 음반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혁권 씨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것. 처음엔 혁권이가 연락이 안 돼서 화가 났어요. 연락이 너무 오랫동안 안 돼서. 야, 이게 잠수를 타도 이렇게 오래 탈 수가 있냐. 왜냐하면 녹음 와중이었거든요. 제가 장애인이 된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고 했죠, 처음에. 아 나는 움직일 거야. 몸이 다 나으면 연락할 거야. 다 나으면 연락할 거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나날들. 그러나 김여권 씨는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계속 우는, 얼고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어, 웃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리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웃, 웃게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이시아 씨도 친구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 한땀한땀 한땀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다고요 이 부분에서 혁권이가 이 정도 부르고 나면 몇 초를 쉬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여기에 요런 음을 넣으면 그 다음에는 잠깐 뭐 경우마 아저 반주나 다른 파트로 넘어간다든지 혁권이를 무조건 배려해서 처음에 곡을 쓰지만 근데 매번 혁권이한테 약간 힘겨운 걸 제가 던지거든요 어 조금씩의 도전과제를 던지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걸 씨부렁 씨부렁 하면서 결국은 해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지난 7월 무려 5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게 된 더크로스. 그거 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얘 때문에 늦어졌어 얘가 너무 완벽주의자라. 만족할 때까지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5년이 걸린 거예요. 저희 성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팬들과 대면하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콘서트도. 할 거고 신곡도 발표할 거고 또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계속 노래하고 저희가 이런 장애가 있지만 저희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희망과 극복의 아이콘이 된 더크로스. 두 사람